에코플로우의 기술력이 어디까지 갈 거니, 어디까지 갈 거니라고 했을 때 바로 세상을 재충전하다, 에코플로우 파이팅! 세상을 재충전하다, 에코플로우 파이팅! c á 엑스트림이라는 엑스 특허 기술을 가지고 에코플로우만의 기술력으로 가장 압도적인 건 축전 속도예요 하나 둘셋넷네 개의 돼지통가 있다는 거? 냉장과 냉동으로 쓸수 있다 보니까 여름엔 또 시원한 음료와 뭐 시원한 맥주 뭐 이런 거 마시면서 오. 너무 좋죠? 이 차는 에코플로우 델타프로로 만든 차입니다 출력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차들까지 만들 수 있는데요 앞으로 에코플로우의 신 구출력과 제품들을 기대해 주십시오 h a l o Karl.